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주 스트리밍 예정 일정 예정에 대해서 공지와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스트리밍 들의 브리핑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이 스트리밍에 업로드 는 현재 본 채널이 1채널에서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 부계적인 이제 부채널 중에 바로 부채널은 이 채널에서 업로드를 하고 이제이 채널, 이 채널에 업로드 된걸그 녹화 파일을 이 채널에는 이제 최초 공개 최초 공개식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는 다시 본 채널 1채널에 올릴 때 업로드를 다시 재업로드 를할 때는 최초 공개로 설정해서 채, 채팅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뭐 제가 본 채널 1채널에서 부탁드렸다 부탁드렸었던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제 시시하는스트리밍에 이제 고장적으로 시청하러 와주시는 <웃음> 그 특, 특정의 몇분들은 지속적으로 접속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 다른 분들, 다른 분들도 잠깐이어도 좋으니까 올해 뭐 어느정도 몇십분 이상 시청하는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단한국분량한 3분에서 4분도 좋으니까 업로드가 아니고 스트리밍중에 잠깐 들어오셔서 그냥 잠깐만이라도 시청, 시청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어, 피드백이라는게 올린 동영상의 덧글이라던가 아니면 스트리밍 진행중에 채팅에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토론 메뉴에도 지금 어떻게 채널을 운영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요 코너 스트리밍만이 아니, 아닌 일단 이게 코너 스트리밍 자체의 발단은 sbs 케이팝 클래식 유튜브 채널에 티비가요 20과 98년도 이월 부터 시작한 이기 인기가요 스트리밍을 알게되어 그 스트리밍을 이제 한 10월 4일인가 5일경부터 시청을 하여 지금 현재 시청이 2개월을 조금 넘겨서 3개월차, 3개월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민하다가 유튜버 채널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먼저 생각한 컨텐츠가 생각한 음악 관련해서 코인 노래방에서 먼저 이제 1990년대 가요곡들 중에 장르가 이제 주로 댄스 발라드 락 그리고 솔로이든 남그룹이든 여그룹이든 홍성그룹이든 막론하고 1990년대 가요의 곡은 2000년도 초반인 2000, 2003년도까지 기준으로 잡아서 그 기간을 1990년대 로 잡고 1990년대 가요 메들리로 스트리밍을 계속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을 또 접수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정원자만 단독으로 지금 스트리밍 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고민되는게 곡을 부르다 보면 꼭 지금 상당 비율의 곡, 곡들이 선곡이 진행할 때마다 스트리밍 진행과 업로드마다 중복 선곡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참성 성공 리스트 작성 작성과 성공 리스트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진행 시에 채팅으로 성곡을 올려주시 성곡 곡을 올려주시거나 성곡 공명을 올려주시거나 스트리밍이 진행된 후에 업로드되었을 때 그 영상에 덧글을 달아주시거나 토론 메뉴에 덧글을 작성해 주셔서 제그 의견 그 의견을 검토해서 제가 성공 리스트를 완전히 완성하는데 그 밑거름과 자양분 그리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제발 시청하실 때 피드백 절대 무시하지 않고 다 수렴을 할테니 활발한 피드백을 부탁드리겠고 이번주는 이제 예정이 지금 거의 2개월여 가까이 스트리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첫째 날은 금요일은 확정이고 지난주의 경우는 이제 토요일 은 미정이었으나 토요일 스트리밍 까지 진행됐었고 토요일에 그거는 밤 밤늦게 자정 되기 직전에도 또재시시시했어서 토요일에 가두 번을 진행했어서 해서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포함 이틀 연속 세 번을 했었고 그 금요일 전에가 이제 수요일 정도에도 진행했어서 지난주는 총네 번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때는 처음에 오전에 진행했던 스트리밍은 음성이 구동되지를 않아서 마치 음소거를 한 것, 음소거를 한것 같은 상태로 그냥 영상만 재생되는 상태여서 이제 그때는 이제 두번째 분량을 다시 올려서 두번째 분량 때는 음향문제가 해결되어 해결되어서 바로 올린 두번째 스트리밍 에서 두번째 스트리밍에서는 음성 음성을 잘 청취 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번 주 스트리밍 부터는 스트리밍 진행시에 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는 바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수렴해서 만약에 지난주 토요일 처음 스트리밍처럼 그런 음영문제가 또 발생될시에는 음영점검을 다시해서 바로 스트리밍 재스트리밍 을 실시해서 바로 음영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그런데 이제 토요일은 두번 스트리밍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만 번외적으로 그렇게 한번 밤에도 한번 기습적으로 한번더 하게 된 것이고 금요일 한번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토요일은 또 가능하 가능하다고 하면 은 오후시간 12시 이후에라도 한번더 진행할 수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의 경우는 토요일은 일단 미정으로 알아두시고 알아 지난주처럼 확정이 다시 시 되면 다시 이제 확정공지를 잠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간의 간략한 브리핑과 이번 주 스트리밍 예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